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리면 삼괴리에 있는 농촌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괴리의 지명은 마을의 느티나무 정자가 색으로 있어 삼괴리라 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대상 주택으로 가는 마을 초입입니다. 대문을 들어서서 본 대상 주택입니다. 주택을 중심으로 왼편으로 텃밭이 있고 오른편으로 담장 밑에 텃밭과 풍호를 막아주는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보이며 주택과 연접한 부속건물 한동이 보입니다. 이 주택의 면적은 15평이고 대지의 면적은 116평이며 공부상 대장의 샌드위치 판넬로 등재되어 있으나 외벽은 벽돌로 마감하였습니다. 현관 입구를 중심으로 남향의 방위를 가지고 있고 주택의 건축년도는 1996년도에 사용승인되었습니다. 마당과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의 모습입니다. 공부상 대지의 면적은 116평이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약 140평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의 대지 의 일부 국어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용에 있어서 전혀 하자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단 국어위에 건축행위는 할수 없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건축물은 주택과 연접한 부속건물입니다. 시골주택 한켠에 지은 창고를 겸한 아궁이와 방이 있는 구조물로 시골집 어느 집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본체보다 더 오래된 건축물로 연도는 알수 없으나 주인분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건축물로 보입니다. 부속건물의 내부의 상태입니다. 석가래를 이용한 박공지붕의 형태이며 부엌은 무너져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창호지를 붙이는 문살이 있는 문은 요즘 제작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석가래를 기둥으로 받쳐놓아 쓰러짐을 방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기둥과 석가래 등 모든 것이 오래되어 허물고 새로 짓거나 대수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택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공실인 상태이며 실내는 주방과 거실, 방과 욕실로 짜여진 구조이며 무너짐이나 빗물 등의 새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입주할 때에는 도배와 장판 등을 새로 시공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대지와 텃밭의 모습입니다. 넉넉한 텃밭과 자그마한 하우스 시설 뼈대가 남아있어 비닐만 씌우면 겨울 채소를 가꾸어 먹을 수 있겠고 대지 안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넉넉한 마당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속하며 마을 안에 이웃과 접하고 도로 사정이 양호하며 국어를 내 땅처럼 이용할 수 있어 실제 면적보다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대지의 면적은 116평이고 주택 면적은 15평이며 매매가격은 6,700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